나년동안 우리는 많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. 직접 만나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큰 그림을 마련했습니다.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과감하게 도전하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. 헌신적인 의료진과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경제도 방역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지난 4년,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감사합니다.